소개해드릴 영상은 어, 부업에 관한 것들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사이트들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세상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해주는 사이트들이어서 어, 지금 당장 뭐큰 돈을 벌수 있다 이런 것보다는 들어가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면서 부업 겸 테스트해보면서 또 다른 그 비즈니스에 아니면 또 다른 것들로 영감을 써서 제가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이트는 프로덕튜브라는 곳인데요. 이건 뭐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뭐 집에서든지 아니면 그 슈퍼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리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어, 보통 우리가 지금 리뷰 프로덕트 리뷰 하면 블로그 글에서 봤고 아니면은 뭐 리뷰 기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뭐 부업을 하는 것들을 알아 봤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어 비디오에서 그게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일단 들어가서 보, 보시면 뭐 32개국에서 벌써 하고 있고 많은 이제 구독자들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말로 좀 바꿔서 보면, 저 쇼핑하러 가잖아요. 쇼핑하러 갔었을 때, 거기에 있는 상품들을, 어, 동영상으로 리뷰를 하면 되는 건데, 제가 이게 어쨌든 외국 사이트이다 보니까, 어, 제가 좀 아이디어가 생긴 건, 그럼 외국 식품, 외국 과자, 이런 캘로그 이런 거를 리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증강현실 뭐 이런 게돼 있어가지고 어 제품에 대해서 어 선택만 하면 어떤 테이블 어떤 공간에서 실제로 그 제품을 띄워놓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뭐 매달 수백 달러 벌수 준비가 되었습니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십만 원 정도 그벌수 있는 거죠. 프로덕트 튜브는 일상 제품에 대한 짧은 동영상을 만든 사용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동영상 설문조사 앱입니다. 사용자는 휴대폰을 사용하여 짧은 비디오, 일반적으로 5분 미만을 녹화합니다. 이 비디오는 제품 제, 제조업체가 소비자 요구를 더잘 충족하도록 안내하기 위한 시장조사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게 하나의 다 데이터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뭐 앞으로는 정말 더더욱 데이터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시장에서 그걸 뭐 부업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또 다른 어 수익 창출의 카테고리로 그냥 하나 테스트해보는 것도 또 돈도 벌지만 또 다른 시장을 엿볼 수 있는 계기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휴대폰에 프로덕트 튜브를 다운로드하고 그 다음에 참여 초대를 받는데 이게 이제 브랜드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매칭을 해서 어, 비디오를 찍으면 되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업로드하고 그리고 아마존에서 기프트카드를 5일 이내에 준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 안 해봤는데 저도 곧좀 해보려고 어 관심을 두고 있고요. 뭐 45달러, 30달러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음 식품, 잘 나가는 식품 아니면은 궁금해하는 식품들을 잘 조사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내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어떤 유형의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까? 뭐 집에서, 가게 안에서, 장을 보면서 그 다음에 증강현실에서 이렇게 보시면 증강현실로 이렇게 상품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좀 연출을 잘 해서 어, 멋있는 장소의 드백을 바로 볼수 있으니까 이 비, 비디오를 이제 업로드하면 많은 피드백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으니 뭐 브랜드에서는 매우 어, 좋은 자료가 될수 있을 거예요. 제질적으로뭐그 바이어의 소비패턴도 여기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어, 프로덕트 튜브에서는 브랜드와 소비자들의 어떤 그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장을 보고 뭐 레시피 자기 식대로 레시피를 뭐 공유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프로덕트 리뷰를 하는 것을 기사가 아닌 비디오로 쇼츠나 틱톡이나 뭐 인스타에 올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업로드를 하고 여기 보시면 아마존 이 e g i f t 카드 얼마 어, 오 비즈니스 데이니까 5일 안에 영업일 5일 안에 네 기프트 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어 관심 있으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직접 또 써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지금 플랫폼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틱톡이나 인,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이제 상품 리뷰를 하는 겁니다. 선글라스를 리뷰를 하고, 여기는 여행지 리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꽃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데, 변화하는 고객 및 시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테스팅이 정말 필요한 거니까 브랜드도 좋고 그 다음에 그 틈새에서 돈을 버는 우리들도 좋고요 테스트를 위해 돈을 받으세요 이렇게 되 있죠 그러면 그 여기 이제 브랜드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어 직접 그 연결을 해서 아니면 이메일 어드레스만 줘도 여기에서 브랜드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 시스템이니까 한번 여기 들어가셔서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메일을 제출하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유저 테스팅,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테스트 기회에 일치하도록 스크리닝 질문에 답하세요 이게 이제 기업들에서 어떤 설문지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가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도울 수 있도록 그런 테스트를 통한 관점을 공유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렇게 지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이런 테스트에 대해서 설문조사 든뭐 여러 가지 그런 테스팅에 대한 거에서 이제 그 저희들이 사용 후기를 쓰면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것들 돈을 벌수 있다는 거죠 이런 테스팅을 보고 개발자들도 또 다른 니즈를 체크할 수 있을 테니까 음... 뭐 여행사 여행 플랫폼에서도 그리고 은행 플랫폼에서도 다 사용을 해보고 그리고 그걸 공유를 했을 때 돈을 받는 거니까 한번 테스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텍스트 브로커 인데요 어, 다른 예전에 블로깅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른 어, 플랫폼인데 보시면 단어당 1.1 센트, 단어당 1.6 센트, 뭐 평가 순에 의해서 이제 그 돈이 정해지는 사이트입니다. 컨텐츠를 만약에, 그러니까 컨텐츠가 필요한 곳도 있고, 뭐기업가라던가 아니면 회사에서는 뭐 컨텐츠가 필요할 수가 있고, 우리는 컨텐츠를 쓰고 돈을 받는 거죠. 등록하고, 아 여기는 미국 시민권이 있어야 되나 봅니다. 혹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장문 제품을, 샘플을 제출하고 평가를 받고 작성자 프로필 작성하면 그다음에 이제 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전문가 팁, 이렇게 SEO를 구매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소셜 컨텐츠를 구매하기도 하고, 카피라이팅도 있고, 예전에도 그 카피라이팅 AI, 커피.ai도 제가 서, 어, 소개해드렸었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 글을 잘 써서, 여기에서, 여기에 올리면, 뭐, 예, 여기서도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게 되네요. 랜딩 페이지에 대해서도 했었었잖아요. 랜딩 페이지 그다음에 뉴스레터 했었고 컨텐츠 마케팅 대행사도 했었고 이게 제가 지금 다 AI를 통해서 할수 있는 부업에 관련된 것들을 그때 다뤘으니까 한번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여기로 작가로 등록을 하셔서 돈을 벌수 있겠습니다. 다음 여기는 슈퍼 프루프네 이제 뭐 전문가들 개인 레슨 하고 이런 곳인데요. 이게 한국 것도 있더라고요. 슈퍼 프루프 하고 닷 co.kr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닷컴이고 미국 사이트이고요. 어 제가 지금 해외에서 커뮤니티 멤버 된게 곳에서 종종 보는 게 한국말을 교환해서 뭐 영어를 가르쳐 줄 테니까 한국말 가르쳐 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외국인인데 한국어 교재를 아마존에서 팔고 있는 그 저희 커뮤니티 회원도 봤거든요 어, 굉장히 간단하게 썼지만 사실 어, 저희도 영어는 많이 배워 봤으니까 분명히 한국어를 쉽게 또 가르치는 방법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뭔가 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은 정말 교육열이 굉장히 센 나라이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영어를 다 시켰기 때문에 어, 로직화된 어떤 그런게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제가 잠깐 생각해 봤었거든요. 왜냐면 한국말에 대한 그 니즈가 되게 많아서, 물론 여기 보시면 스포츠도 있고, 그다음 음, 아까 어 스포츠 피아노, 다음 뭐 이렇게 튜터의 종류가 꽤 이제 많더라고요. 700명 이상의 교사 코치, 멘토, 아티스트 커뮤니티에 가입, 가입하게 된다고 하니까, 뭐. 미전이나 아트 작품을 여기에서 또 공유를 해도 되고 가입을 하고 어떤 걸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어 계산할 수 있, 있, 있나 봅니다 여러분들이 좀더 전문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여기에서 튜터로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완전 하이레벨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다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 덜 아는 사람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조금 덜 아는 사람에게 튜터가 될수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말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스트 댄서.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는 뭐 변호사, 세무사, 의사 이런 그 진짜 전문가 근데 저스트 엔서는 약간 자기의 전문가적인 거를 아마 그 증명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글을 쓰잖아요 엔서를쓸때글 숫자와 얼마만큼 프로페셔널한가 그 레벨에 따라서 어, 요금이 달라지더라고요 는월 평균 2천에서 7천 달러를 벌수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사이트는 좀더 프로페셔널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지금 어 돈을 벌수 있는 레인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어 리스폰던트 이것도 아까 그 저스트 앤서처럼 어 어떤 업계든 간에 전문적인 좀 지식이 있다면 여기에서 그런 거를 공유를 하고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NFT 장치를 위한 NFT 소유자를 찾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죠 50달러 보통 한 50% 정도 어떤 건 상품에 따라서 그렇게 주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대학생 대학원생을 구합니다 공부습관 상담할 대학생 어 이런 멘토를 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관리하는 개인을 찾습니다 이것도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멕시코 사람들 사실 외국이 노인들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대화를 해주거나 건강관리에 대해서 좀 어, 좀, 얘기해주고, 뭐, 이런 것도 사실 꽤 돈을 받더라고요. 그, 이 친구도 마케팅을 전공을 했고, 대학에서. 그런 아이들 돌보느라고 시간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어, 이런, 노인병원? 이런데 가서 대화해주고, 아니면 또, 각자 이제 찾아가서, 뭐 이렇게 건강 얘기 같이 해주고, 이러면서 돈을 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꽤 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r e s p o n d e n t 라는 사이트니까요 r e s p o n d e n t i o 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프로젝트 미리보기에 들어와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 여기는 참 음, 내레이터예요 그 오디오 녹음을 해서 어 저자들이 자기의 어떤 동화를 지은 것을 여기에 내놓으면 사실 요즘에는 이 오디오북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자들은 또 내레이션을 할수 있는 목소리를 그 녹음해서 판매하는 사람을 자기 책과 맞았을 때 자기 책 내용을 녹음해주는 내레이션을 찾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 목소리는 내레이션 할수 있는 목소리가 아니어서 저는 감히 엄두를 못 내지만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음 추리소설에 어울리는 또 목소리가 있을 거고 그다음 뭐 동화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에세이집에 어울리는 목소리가 있을 거고 성경을 읽어주는 목소리에 어울리는 그런 목소리가 정말 다 너무 독특할 텐데 그 장르마다 다 필요한 목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자는 그런 목소리, 녹음한 그 목소리를 듣고 이제 매칭을 하 해서 이제 저희한테 그 내레이션 해준 사람한테 돈을 페이하는 건데 일단 프로필을 만들고 샘플을 업로드하고 이제 목소리를 녹음해서 공유를 하면 이제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내레이션 및 제작에 관심이 있는 책을 검토를 하고 오퍼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 오퍼가 마음에 들면 제안을 수락하고 15분 정도의 오디오를 이제 그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15분 체크 포인트 녹음하고 편집해서 업로드를 하고 샘플이 승리, 승인되면 프로젝트의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5분 정도 내 목소리를 듣고 마음에 들고, 이제 그 과정, 계약의 조건, 결제의 조건, 뭐 이런 동의 다 됐으면, 어, 이제 홀책, 이제 책 전체를 녹음해서 그런 다음에, 어, 돈을 받으면 되네요. 물론 연기력이 당연히 뭐 우선시 돼야 되겠지만 그런 게 뒷받침되면 외모보다는 목소리가 좋아야 생명력이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유튜브를 시작할까 말까를 고민을 했었을 때 목소리가 너무 허스키하고 안 좋기 때문에 듣는, 듣는 사람을 피곤하게 할 수도 때, 있을 텐데 이런 걱정 때문에 좀 망설였었거든요 그치만 어쨌든 지금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뭐 정말 목소리 스타들은 꼭 추천합니다.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오늘 뭐 여러가지 사이트, 여러가지 종류별의 또 부업을 소개해드려 봤는데요. 보통 한 천불에서 만불 사이에 그런 것들을, 어, 구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이트이니까 다 각자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특화된 좀더 잘할 수 있는 분명히 카테고리들이 있을 테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뭐 아무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건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하나 어좀 저한테 맞는 것들로 다시 그 테스트하면서 디벨롭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이제 곧뭐 다른 것들로 제가 조금 더 하면서 재밌었고 이건 너무 또 괜찮다 하는 것들은 다시 후기로 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메타저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